쉽고 아스텍말로 때과 비트, 때호복기 이게 태호복기랍니다. 중국의 예술가들이 이러고 중국의 커뮤니스트들이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태호복기 아니 말고 팁입니다. 오늘은 제 임금 제 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뜻은 땔감입니다땔감땔감이라는 뗄감. 단어를 남북한 사람들, 고려인들, 조선족들이 말을 하고 있죠. 땔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래의 통일 한국, 러시아, 중국이 진짜 동이족을 두고 싸우는 날이 올 겁니다. 자, 멕시코 아즈텍, 뭐 마이아문명, 아즈텍 문명. 이 사람들이 어쩌면 동이족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100년 동안 한국 교육은 동이족 교육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교육으로 퇴보했다. 한자 고음 수책. 임금 제자를 갖다가 띠액이라고 발음합니다. 띠엑 꽥, 꽥, 띠 자, 멕시콘, 아즈텍, 나후 아들 이 책에는 떼과 윗들 언젠가 이거 떼과 이거를 뗄감이라고 어,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그 영상이 어디 있는가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앞에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들었는데 이비트은 제가 그때 생략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한 2년, 3년 이비트리라는게 무슨 말인가 차, 이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제 2022년 오늘이 3월 19일 자, 리처얼 파이어 우드 뗄감을이 사람들이 뗄까비트을리처얼 파이어 우드라고 합니다. 리처얼 파이어 우드 이 디엠입니다. 디 디엣. 옛날식 발음으로 띠, 띠캄. 자, 동의족 발음으로 띠엑, 띠엑. 이게 동의족입니다. 이게 동의족 발음입니다. 이게 옛날식 발음. 우리 할아버지들이 쓰던 발음 띠엑, 띠엑. 그 다음에 멕시코 아즈텍 띠과, 띠카윅트. 대레용 뗄감을 사람들이 띠카윅트라고 했습니다. 1884년부터 이제 제로 발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띠에가 날아갑니다. 띠에가. 1884년, 인군제 라고 발음을 하기 시작하는 을 거죠. 갑심정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1884년, 이 아동용 한자 학습서 정몽 류어에서 디에를제로 발음합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동의의 시대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몇몇 학자들은 일제시대 때 태어났던, 1915년에 태어났던 이런 학자들은 이 동의어, 이 동의어라는 말을 심심찮게 합니다. 그리 할아버지 세대 때까지 동의어, 동의사람, 동의라는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학자들이 일본으로도 이렇게 동이라는 말을, 한자를 써가지고 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년 동안 기억하는 자와 기억을 잃어버린 자들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제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를 보면은 크고 아름답고 눈에 확 띄는 모습의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사람인데 뗄감이다준걸 뛰어난 사람입니다. 말인데 뗄감 같은 말이다. 뛰어난 말입니다. 곤충인데 뛰어난 매미. 곤충인데 뗄감 같은 곤충, 매미. 소리도 우렁차고 큰 잉어. 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접동새가 참재밌습니다 접동새는 그래서 이게 뭐 아홉 오라비들이 슬퍼하면서 누이의 혼수를 마당에 태운다. 개모는 아까워하며 태우지 못하게 말렸다. 이에 격분해서 오라비들이 개모를불 속에 밀어넣더니 었 까마귀 나라를 전다 태우다. 불 속에 밀어넣어 죽이고 접동세 대고 두 번째 얘기로 뭐 가난한 총각이 우렁각시를 만나서 잘 사는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데려가고, 총각은 우렁각실을 찾았으나 데려올 수 없어서 애가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애가 타서. 그래 우리 동이족 할아버지들은 이 접동새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임금제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접동새. 자, 그래서 애가 타서 죽는다. 아즈텍 나와틀 말로, 리버 간을 에달바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E L T A p-a-c-h-t-l-i, 에달바틀리. 우리말로, 아유, 에달아서 짜노, 에달바, 에달, 에스다, 애먹다 에달바. 이게 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간. 이런 단어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의족들. 자, 돼지. 아즈텍 사람들이, 삐쪘다. 조디가 삐쪘한 거 돼지 아닙니까? 네로. 삐짜와 우리말로, 삐쪘봐 삐쪘아. 삐쪼들삐쪼 뭔가 삐쪼하고뾰족하고 토네이도, 꼬아서 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게 동의족입니다 바다 건너간 사람들이 동의족이고 우리가 동의족이에요 중국은 없어요 솔티, 짜요 스파이, 짭다, 스파이 못해빠진 놈, 못해빠지니 무척, 무치 나나틀리 마들 이게 전부 다 우리말입니다 이동의족 말입니다 이게, 뷰티풀, 괜찮네 아따, 삼삼하네, 이쁘네, 멋지네 꽤샤티 블레싱, 블레스트 지와자저들리지와자 좋다 이 말이거든요 지와리, 쯔틀리 이런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토끼, 토친, 통그 라인더, 맷돌 뭐, 뭐, 얼마나 많은 증거를 내놔야 되냐 이거죠 자, 이 갑골문에 갑골문에 이제 정확하게 무엇을 상인한 것인지에 대해 정론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꽃받침, 꽃뭐 이렇게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1번이 맞습니다. 나무를 묶고 불에 태워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여기서 나무가 아니죠. 땔감이죠. 땔감. 뗄감. 땔감을 묶어 제사를 지는 거. 뭐 꽃받침, 꽃 모양, 햇볕, 햇빛 이게 다 아니죠. 1번입니다. 1번. 자, 멕시코 아즈텍 사람들 이게 리처얼 파이어 우드입니다 이게 제사용 제사 이 지금 각 잡아놓은 거 보십시오 이거 땔감이 이거 하, 이 완전히 맛구 맛있... 과가 지고 멋지게 딱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게 14 15세기 때 지금 뭐고 문서라고 하는데 이게 리처얼 파이어 우드입니다 이게 땔감입니다 이게 테어 버키입니다테과비트는 테어 버키를 말하는 거입습니다 음. 이 사람들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지 피부에 발진이 나가지고 지금 이게 뭐호화마만지뭐 수둔지 이렇게 벌겋게 지금 막 뚫고 나오고 막 이런게 아닌가 호화마마이런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원적외선 벽돌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을 째고 몸이 찌뿌둥하고 하니까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샤만들에게 이거 수입니다수 백탄입니다. 백탄. 숯. 나무를 제가 하고 나서 수치이 나오면 이걸 이제 가져가서 목욕을 하고 뭐 눈에도 한번 뭐 물을 발라 보고 뭐 그런 거죠. 이게 동이족입니다. 이게 참 참수까마. 이 동이족의 전통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동이족이고요. 다 같은 동이. 중국에 이런, 거 네?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참수까마. 우리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용원에 경상도 진해하고 김해 그 중간에 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원이 아니고. 영원 보배산, 참수, 까마라. 여기, 저도 여기서 한 10개월, 11개월, 1년을 채못채우고 나왔는데요. 재밌습니다, 이거. 수출 이렇게 이 드럼통에 닿습니다. 아마 뚜껑을 탁 덮으면 이게 식으면서 수치되는 거죠. 이게 태어복귀입니다. 이게 뗄감입니다, 이게. 이게 뗄감이에요. 자, 뗄감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금문 청동그릇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제, 뗄감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거. 동의가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거동이죠 하나, 둘, 셋. 구름입니다, 구름.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왜? 이 제, 예적의 황제, 제. 제는 구름으로서 뭐 관명을 기록하였다. 구름과 제, 이걸 뭔가 관계가 있는 거죠. 준추자전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둘, 셋. 이구름문 자죠. 하나, 둘, 셋. 세로로 세워서 이렇게 하면, 이게물 숫자가 되면 이게 안 되고. 자, 이게 태어복힙니다. 이게 태어복힙니다. 이 뗄감으로 이 스님들 뭐 종교적으로 이제 다비식을 저걸 거행을 하고 계신데, 스님 돌아가시면 이제 이렇게 하, 하는데, 이 용입니다. 이 용.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용이 뗄감입니다. 태국 치앙마이. 이게 뗄감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이게 태워 복기고 이게 뗄감이고 태워 복기고 이게 태워 복기고 뗄감이고 멕시코 아즈텍 말로 떼과빗 태호복기 이게 태워 복기랍니다 중국의 예술가들 이러고 중국의 이 중국의 커뮤니스트들이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태호 복기헤어로스로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이 지금 뭐지? 동물 이 가죽 벗기가 이 동물 그저 환경단체라고 해야 되나, 동물보호단체한테 이거 고소당하지. 이게 우리 동아시아의 수준입니다, 이게 지금. 탈모 환자로 만들어놨어요, 탈모 환자로. 엉망진창입니다. 금물이 파가 금동이. 이건 뭐 탈모 환자, 이건 뭐딸감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건 제가 박아넣은 겁니다, 이거. d n a 슈퍼맨, 아메리카 그 슈퍼맨 보고, 크, 이 아메리카, 이 차이니즈 아티스트들, 보십오 페인터들. 이러고 지금 동원이 돼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수준입니다, 이게. 예? 네? 차이나의 수준이에요, 이게. 아이고, 이거 어디 뭐, 저 한약방에, 저 약다리는 거 있고, 뭐, 저, 이 약장수, 약장수를 그려놓고, 이게 태어복희라고 하는 거랍니다, 중국에서. 이게 중국의 수준입니다. 자, 오행에, 우리가 목, 화토 금수. 나무목이라고 외우면 안 되고, 이젠 뗄감목이라고 외워야 되죠, 뗄감목. 뗄감목입니다, 이게. 자, 동의족 오또미. 조상들을 기리는 공원을 1980년대에 이렇게, 뭐, 이런 데서 뭐, 저,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감으로 제사를 지내던 그런 가마가 아닌가. 이런 데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책에는 뭐, 임금 제자를 그,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지상에 머무는 출장소. 제. 글쎄요. 자, 봉황.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봉황입니다. 이게 용입니다. 용봉 문화는 코리안 겁니다. 코리안, not c h 용봉 문화는 코리안 거라고요. 자, 드래곤. 뭐, 드래곤, 뭐, to see clear, visibly, characterize, light, l i g 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라이트. 자, 여기 힌트가 돼,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로토, 인도, 유로피, 유로피언이 여기 왜 나옵니까? 아무 뭐 집도 절도 없는 유럽 그 허볼판에, 프로토, 인도, 페르시안 이라고 해야 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 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드래곤드 드래 여기서 왔을 수도 있고 드래 이거 온것 같고 그 다음에 뗄감 이란 단어가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뗄감 그래서 이게 드래 밝고 빛나고 맑고 깨끗한 거 뗄감 아닙니까 나무에서 불을 지폈을 때확 빛나는 거 이게 이리로 들어갔다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 바다 건너서 이제 아즈텍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전 이렇게 되고두 번째 또 책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알파벳은 다른데, 읽어보면, 띨과 윗들, 떼과 윗들. 자, 뜰라 뜰라 띨과 윗들 됐네. 뜰라 뜰라는 burn, 태우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이족들말로태워복기떼과 윗들, 떼과 복희 자, 그래서 용봉 문화는 동의의 상징이다. 대한민국은 동의가 세운 나라입니다. 동의는 코리안입니다. 코리, 동이 예. 자 이렇게 첫번째 사진은 이렇게 뭐 파이어우드, 이렇게 들라들라, 딜과 위트떼코보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쪽 책에는 그냥 떼코와 l 트리 r 파이어우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쭉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티베트라는 단어도, 이게 지금 뗄감이라는 단어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적어 놔봤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어우드 전세계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자 코리안, 동이는 테어버키입니다 데어버키. 태오버키. 그래서 뽑기가 사라지고 테허 테허 땔감입니다. 땔커. 나즈텍 나왔던 테카 위드 잉글리시로 트리 우드입니다. 트리 우드 우드. 바이오 우드가 아니고요. 땔감이란 단어를 트립니다. 왜 trtl. 전다 trtltl t -l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거든요. 스페인, 핀란드 뭐 이렇게 지금 tl로 발음해요. 이게 지금 러시아. 이렇게 쭉 티엘러, 몽골, 튀르크, -E. 그래서 영어의 트리가 트리 우드가 맞습니다. 파이어 우드가 아니고 떼감이라는 단어는 트리 우리다. 러시아, 토프리버테호 워키 할때 터프리 워키, 드로비안로이, 우크라이나 요즘 참 힘든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드러버, 드러버. 자, 이게 중국 사람들의. 태... 태오 복희의 원래 발음입니다. 이게 자이 호, 자이 호, 자 호. 뭐 갔다 앞으로 갖다 붙여도 되고 뒤로 갖다 붙여도 되는데 이게 지금 복희의 브 발음, 입술 소리거든요. V W 후후후후후 그래서 뒤로 일, 제가 이렇게 좀갖다 붙였습니다. 이 앞에 지금 그나르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고 제 가이 호. 뭐 이런 식으로. 자 몽골 둘레. 그래서, 몽골의 툴레 발음. 이쪽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영어의 트리가 되죠, 트리. 이게 땔감이라는 뜻이죠, 델 자, 체코, 트리, 위. 툴레로 스페인, 에로 델라, 핀란드 자, 폴란드도 폴라노. 폴라노인데 아마 트, 트, 이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탄, 뗄자. 자, 페르시아가 재밌는데, 이게 지금 슈크트 이렇게 되는데 이걸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트크스, 트크, 터크 트크. 딸감, 뗄감, 뗄감 이게 뗄감입니다 이게 딸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망 오제는 없습니다. 사망 오제. 이건 불가마 세 개하고 뗄감 다섯 뭉치, 염제, 불타오르는 뗄감입니다 황제, 누렇게 타오르는 뗄감입니다 이게 다 불과 관련된 거예요. 뗄감과 관련된 겁니다. 자, 삼황 오제라는 말은 원래 사기에 오제 봉기에 당나라 사마정이 삼황봉기를 보충해가지고 삼황오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 뜻도 없어요. 예? 역사조작이에요. 새로 새로 자기들 그, 저 역사를 그냥 계속 덮어 쓰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 없어요. 지금 이 보면 복귀신노 이것도 새로 다 그, 아메리카로 넘어간 사람들의 그 책을 보고 아메리카 원주민어를 우리가 그,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이고, 속는 놈이 바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떠돌 정도로 아주 속고 속이는 게막 일,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책을 빨리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좀 번역을 좀 하시라고. 학자들이. 예? 제2, 제3의 이 사마천이 계속 출몰합니다. 왕따유. 영봉 문화 원류.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2제3에자단 여기서 제는 후인이 뒤 사람들이 붙여준 것일 뿐이다.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 본래의 뜻은 상고시대 자기들 시족 집단 중에 걸출한 공원을 세운 인물을 지칭한 것이다. 뭐그 네가 뭐 몇천 년 전에 살았나? 뭐 들어봤나? 이런 식으로 구라를 치고 있어요. 자 1900년 초에 대사관 직원들이,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그 아메리카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자기들끼리 저 자료를 남기고 주고받고 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중국의 보수들입니다. 이게 중국의 보수예요. 얘가 중국의 보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수가 없어요. 놀라도 얘들은 이렇게 스케일이 크게 구라를 쳐도 하나하나 이제 쌓아 나가는 겁니다. 제2의 사마천이 되고자 하는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수가 없죠. 이런 걸좀 보고 배우라고. 타이완 이 외교부 자료가 이런 게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그 인디안들을 스스로 중국 혈통이라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 역사가 삼천 년이라 하나 어쩔 수... 들어봤나? 누가 그러대? 이런 걸 빨리 가가지고, 저, 타이완에 가가지고, 디벼봐야 되는 거예요. 은포포 쪽이 중국이냐, 이게 중국이 진한지, 신란지, 예? 그, 저, 통인지 가서 빨리 디비봐야지 그인디언들은 스스로 중국 혈통이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엮어가는 거예요. 이제 제2, 제3에 이제 이 단어 하나 가지고 사마천처럼, 당나라 사마정처럼, 당나라 이 사마정.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황제시나 2008년도 책인데, 여기에도 지금. 결국은 이거는 정치 프로젝트입니다. 뭐 고고 프로젝트가 아니고, 난대공정이니 무슨 저거니 다 정치와 관련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자민족 중심의, 민족주의에 기름을 붓고 대만 문제와 아시아에서의 영도적 지위, 이겁니다. 하왕조가 중국의 신성한 과거 역사의 증거라는 주장, 뭐 이런 걸 가지고 아주 위험한 사태로 지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위험합니다, 얘들은. 얘들 전 세계 인문학학자들이 달로붙어서 이걸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 이거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동의족일 수 있다고요. 많은 힌트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한발더 나아가가지고, 한족의 전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화하족에게는 황제만이 지존이었지, 그에게 대항한 구려 혹은 묘족의 신, 치우는 반역의 신이 틀림없었는데 이 반역의 신도 포획의 논리로 이 소심, 소수민족들을 포획하기 위해 전략적 목적이 이 담겨 있는 그런 동북공정도 진행을 하고 포획을 해서 자기들 역사로다 지금 막 끌어안아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황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땔감인데 그래서 중국 이뭐 지금 아주 중국 청년인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시쉐우동. 가짜 무술가들하고 직접 붙어가지고 중국 무술은 가짜라고. 역사학계에, 중국 역사학계에 시쉐이동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학자들을 우리가 밀어줘야 되고. 근데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자 가오 오제. 권육의 오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죠. 강자가. 태호 씨는 그시작이 목에서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엇을 뜻하긴요? 태호가 뗄 감이고 뗄 감이 태호기 때문에 동의족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동의족들은 아, 아, 아 아아 아. 자아 아. 자. 자아 자. 자, 아, 자. 예, 들어보시다시피이 태호, 클 태자의 발굴, 호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거 발음이 나거든요. 유성 연국의 마찰음. 거, 거. 그래서, 아, 거. 거, 거. 거. 거. 뭡니까? 그러나, 뗄감입니다. 뗄감. 이게 바뀌어서, 지금, 자음이 두개 붙어버렸고, 그래서 뗄 깜, 이렇게 됐습니다. 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발음이 납니다. 허 발음으로 지금 우리가 적고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꺼, 꺼, 땔감입니다. 땔감. 뗄감. 그래서 결론은 동인은 의뢰용 땔감을 태호복기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복기. 중국은 없습니다. 누런 불꽃과 땔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황제입니다. 이것이 태오복키입니다 이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의 역사 시조라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